2021년 보험연구소 보험전문가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화된 보존별 보험전문가 분야입니다 고객 발굴은 보험연구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적성에 맞는 그 분야 최고의 보험전문가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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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 계정으로 분리해서 각종 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해 보장금액 또는 환급액을 고객 또는 보험사의 노력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받는 수익형 상품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매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펀드 운용을 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고객이 지급받는 보상액이라던가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률 관리, 그리고 투자 관리가 필요한 금융 투자 상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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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과 같은 체육시설은 평균 10만원 정도의 체결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일반보험 전문가입니다. 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업무는 보험연구소, 일반보험 문의고객을 대상으로 해서요.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를 안내해 줄이고 그다음에 일반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은 어, 평균 연납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30% 수준입니다. 일반보험은 장기보험과는 다르게 자동차보험과 같이 일회성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1년 단위로 재갱신을 통해서 장기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화재보험을 예로 들면 장기화재보험에 유리한 사업장이 있고 일반화재보험이 유리한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업종, 사업 영위 형태에 따라서 이 모든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비교 분석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일반 보험은 보통 아파트 단체화재라던가 여행자보험, 외국인 장기체류 보험, 그 다음에 회사 단체보험 등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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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형은 어, 자부상금 치료금과 같은 운전자 담보를 추가해서 뭐 3만원에서 4만원대 어,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화재를 포함한 풀담보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에 체결이 됩니다. 최근에는 골프 보험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20일 평균 한 20건에서 30건 정도가 체결되고요. 평균 월납 보험료는 3만원. 어, 보험료 대비해가지고 월납 수당은 500% 플러스 시책 뭐 대략 한 200%에서 3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 수령 수당은 한 400에서 600 정도로 보시는 게 적합합니다. 골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사 지원 방법은요 어, 신입 경력 이직과 상관없이 모두 입사 지원 가능하시고요. 파트너 제휴도 같은 곳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입사지원 양식을 통해서 입사지원 해주셔도 좋고요. 어, 문자를 통해서 제 번호 여기 성함 연락처 그다음에 지원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고요. 아, 나는 참을 수 없다 바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카카오톡에 소셜 인슈라고 찾아보시면 보험연구소라고 뜨거든요 보험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연구소에 대한 이미지 보고 잘 보시고 저희한테 입사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각 보정별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앞으로 온라인 유튜브 관련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언택트 이 시장은 점점 점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보험 전문가로서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 환경들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니까요 아 마지막으로 어, 이 고객님들이 저희 영상을 보셨다면 주변에 정말 능력이 있는 보험사계사분들 저희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그 고객들의 보험사계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